와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뷰티의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다이소에서또 일을 했어요. 이번엔 드라이기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이소 드라이기가 바로 요거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하진 않았어요. 다이소 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다이소 매장을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나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래서 검색을 했죠 다이소몰에 있더군요 뜨끈뜨끈하게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드라이기의 컬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블루 핑크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있는데 주문할 때 컬러를 선택은 할수 없었고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세 가지 컬러 중에 저는 핑크 컬러로 배송을 받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컬러 선택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자세히 보면 사이즈가 13.5에 16 곱하기 7. 이게 무슨 사이즈야? 제가 이따가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비 전력은 1000와트고요. 무게는 282g. 300g도 안 되는 무게인 거죠.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제품 타입은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을 꼽아서 사용하는 타입인거죠. 그리고 스위치가 있어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제가 박스를 뜯어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핑크가 예쁘네. 핑크 컬러가 좀 촌스러운 핑크가 아니라 너무 예쁜 핑크.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스텔 핑크 컬러. 크기가 아까 13.5 곱하기 16 곱하기 7 이었어요. 1 3한 여기 가로 길이가 13.5 되는 것 같고요. 세로 길이가 16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7cm는 도대체 뭐냐... 아! 7cm는 요긴 인것 같아요. 어, 우선 이렇게만 왔고요. 이렇게 드라이기 설명서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적혀져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드라이기처럼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선의 길이도 그렇게 짧지 않은 길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어... 보니까 전선 길이도 한 1m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 국가는 Made in China.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 보시면 0, 1,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다른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근데 제가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1단계 1단계바람 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센 편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뜨거우면서 바람이 세기도좀 세다?의 느낌이고요.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의 이 바람이면 진짜 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또 2단계로 바람 세기를 보여드릴게요. 2단계 합니다 2단계. 이렇게 2단계를 해 봤는데 바람의 세기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큰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음. 제가 다시 1단계, 2단계를 다시 켜 보니까 바람의 세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긴 있네요. 제가 머리를 감고 나서 2단계로 해놓고 몇분 정도 걸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샤워를 다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머리를 말릴 건데 다이소 드라이기를 2단계로 해서 머리를 말려볼 거고요. 단발머리인 제가 숱이 없는 편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은 편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숱인데 타이머를 설정을 해보고 2단계로 해서 머리를 말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다 말리는 데까지 시간이 4분 6초 정도 걸렸어요. 4분 6초. 머리를 다 말리는 데까지는 4분 6초 정도 걸렸고요. 제가 머리를 좀 바싹 말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마른 것 같아요. 4분 6초 정도면 저 정도 크기에서 정말 빨리 머리를 말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쉬운 게 그게 없어! 이 앞에 주둥이? 아.. 앞코? 드라이어 헤드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보통 머리를 말릴 때도 드라이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제가 롤빗으로 머리가 잘 드라이가 되는지 그리고 앞머리도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C컬에 드라이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놓고 해볼게요 괜찮은데요? 오이 앞부분만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와 만족스러워요 괜찮은데? 음 제가 뿌리를 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뿌리도 엄청 잘 살았어요. 오, 보이죠? 뿌리도 잘 살고 아주 드라이도 잘 됩니다. 그럼 또 도전을 해봐야죠. 살짝 웨이브가 될까? 제가 머리가 탈색을 하는 바람에 롤빗이 막혀서 잘안 되네요. 손상이 심해서 빗도 들어가질 않네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머리의 뿌리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머리가 있진 않지만 두잔! 1단계로 놓고 할게요. 1단계 와우 대박인데요자 <웃음> 이렇게 다이소의 5 0 0 0원짜리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도 말려보고 시컬 드라이도 해보고 뿌리도 살려보고 앞머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머리 드라이도 한번 해봤는데요 박수 쳐야 돼, 이거는. 아니, 5천 원짜리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저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요즘 다이소에서 너무 일 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5천 원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바람색기라면 다이소 봉고데기, 판고데기의 이탄 거의 일 냈죠. 이 제품은 진짜 고데기하고 이 드라이기 이거는 진짜 여행 다닐 때 이거 진짜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다이소 5,000원짜리 판고데기 봉고데기 리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단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이소의 5,000원 헤어드라이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